소면 일은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 충격을 안겼던 문재인이 이번엔 죽은 반려견에게도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함께 살면서 기쁨을 준 존재라면 고맙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. 하지만 문재인의 경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망사고를 이용해 먹는 인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유독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GMAB를 닮아 나대는 걸 좋아하는 문다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반려견 마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이 영상에는 마루가 문재인 그리고 김정숙과 산책하는 등 청와대에서 일상을 보내는 모습부터 퇴임 후 몸이 좋지 않아 누워있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. 도대체 현재 직업이 무엇인지 직업은 있기나 한 건지 아니면 무직인 건지 알수 없는 문다에는 문재인이 직접 마루의 유골함을 땅에 묻는 사진도 영상을 통해 공개했는데요. 문재인은 마루야 고맙고 고맙다. 다음 생이 있다면 더 좋은 인연.